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핑크머리 염색한 기념으로 가을에 어울리는 딥핑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웜, 쿨 가리지 않고 다어울릴수 있는 톤 다운된 메이크업이고 그렇다고 채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아서 저같은 비비드 컬러가 어울리는 쿨톤 분들도 예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핑크핑크한 음영 메이크업이에요. 또세가지 제품 빼고 페리페라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사용한 원브랜드이고 싶었던 메이크업이에요. 이번 페리페라 신제품들도 정말 마음에 들고 제가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핑크 염색을 했을 때 제가 하는 핑크 눈썹 투튜어리얼도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은 페리페라 잉크 마트 블록 쿠션을 사용할게요. 얇고 가볍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어느정도 있는 편이라 오늘처럼 피부 상태가 괜찮은 날에는 컨실러 없이 이 제품 하나로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이호는 21호보다는 밝은 컬러로 살짝 핑크끼가 도는 컬러예요 그리고 파우더로 눈가와 눈썹, 티존 부위와 얼굴 외곽 유분기를 제거해줄게요. 다음 눈썹을 그려줄건데 잉크 포켓 섀도우 4호 팔레트 중에 두 핑크 컬러를 섞어 눈썹 쉐입을 만들면서 그려줄게요. 원래는 브로우 카라를 한 후에 그 위에도 섀도우를 덮어주는데 제가 지금 눈썹 탈색한 상태라 그 단계는 생략할게요. 브라운색의 아이브로우로 조금 더 진한 느낌을 주면서 눈썹 쉐입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줄게요 이 제품은 얇으면서 뭉치지 않게 발려서 쉽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있더라고요 다음은 이번 페리페라 신상 중 기대를 했던 브이쉐딩이에요투쿨포스쿨 아트바이로댕 처럼 세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서 부위별로 명도 조절이 가능하고 살짝 붉은기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레이빛이 돌아서 컬러가 괜찮았어요 먼저 좁은 붓으로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제 큰 붓으로 얼굴 외곽 쉐딩도 이 해줄게요. 다음은 제가 한때 엄청 쓰고 다녔던 퓨어빈 플래시 치크예요. 이 제품은 블러셔로 나왔지만 색이 거의 없고 광이 오묘하면서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이라이터로 자주 쓰고 있어요. 제 데일리 하이라이터 중에 제일 자연스럽게 예뻐요. 콧볼, 콧대와 광대뼈, 턱, 이마 등에 쓸어줄게요. 다음은 아까 눈썹에 사용했던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아이메이크업을 시작할건데요. 먼저 제일 밝은 핑크색상을 베이스로 눈 전체에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톤 다운된 딥한 핑크로즈빛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윽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 색상도 생각보다는 영역을 넓게 잡아 음영을 넣어줄거예요 블랙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빼서 그릴건데 꼬리 빼는 시작점을 조금 떨어뜨려 그려서 눈 길이가 조금 길어보이게 그려줄거예요 이제 다시 붉은 색상이 진한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로 아이라인 길이에 맞춰 음영을 좀더 짙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눈 길이가 좀더 길어보이고 눈이 더 그윽해져요. 그 다음 아까 쉐딩 제품에서 제일 진한 색으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펄 섀도우를 사용해 눈두덩이 가운데와 애교살을 반짝이게 해줄게요. 로즈 핑크 베이스에 오팔펄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로 포인트 주기 좋아요. 다음 하이라이터로 사용했던 제품을 눈 앞머리와 애교살에 한번더 발라서 애교살 부분을 좀더 밝혀주고 입체적이게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제 사랑 왕글리터 언니시아 러브드리머를 코털같이 생긴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소량 찍어서 애교살 가운데에 올려줄게요. 인스타에서 이 질문이 가장 많은데 제가 자주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바르면 뭔가 그렁그렁 아련해 보이고 눈도 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 제가 항상 쓰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1호 롱래쉬를 사용해 속눈썹을 길게 강조해 줄게요. 이 제품은 컬 고정력도 좋고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지속력도 너무 좋아서 엄청 추천하는 마스카라예요. 블러셔는 퓨어빔 치크 4호를 사용해줄게요. 차분한 톤의 핑크빛 블러셔지만 코랄빛도 돌고 골드펄과 핑크펄이 들어가 있어서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다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 블러셔 라인은 얼굴에 도는 광이 너무 예뻐서 정말 좋아하는데 웜톤 위주의 색상이라 좀더 쿨한 색상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화면에는 오묘한 핑크와 골드빔이 잘안 잡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왕 추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이번에 잉크 마트 블러 틴트의 새로운 색상 중 하나인 체리 색상의 핑크 컬러예요. 저번에 새로 출시됐을 때는 전부 웜한 색상 위주라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에 잘 묻는 것 빼고는 블러처리된 것처럼 발리는 느낌과 색상, 착색, 지속력 전부 좋았어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 이번에는 핑크핑크하지만 가을 무드에 맞게 너무 청순하고 깜찍하기보다는 그윽하고 무드있는 딥한 핑크 음영 메이크업이었어요.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이나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